일상인데요배도를할 건데요. 제가 마지막으로 한지 겁나 오래돼가지고 요즘 원신하고 오스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뭐야 너 누구니? 안녕. 이거를 혼자 이길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렇죠. 혼자 이길 생각은 없어요.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볼 거예요. 어, 살려주세요 아 너무 아깝네 야못볼줄 알았니? 얘네들 아깝 그래 잘가 근데 손이 제대로 일을 안해 뭐야 얘네들 얘네가 왜 여기 왔지? 한대 때려주고 눈을 려고와 살았네? 죽으시고 대충 여기 중간 파주고 이렇게 위에 박아서못 때리게 해주고 다시 때리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먼저 죽여주고 어기가 안야 되이요 아 잠깐만 빡치네 얘 지금 화염소쏴가지운지자 죽었네 아 빡치네 <목소리> 이거 아니야? 아씨발 이거 절대 아무도 안갈 절대 아무도 안가진 않을 같아 진짜 절대 다죽대다 아니 씨 봐봐, 저저저 와가지고 왜왜방어이 있다 그러는 거야 얘는? 야 그냥 양털 방울랑 다름이 없잖아 이거는. <웃음> 아, 하하하하하하하가방하하 네. 제대로 안한잘못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제일부로 유리한 위치가 아닌데 여기는 잠깐만 때려주고 올라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내가 유리 여기서 오케이 좋았죠? 어 추워 뭐야 너또아난 너랑 싸우기 싫은데 아, 진짜 야 진짜 많이 밀린다. 야, 진짜 많이 밀린다, 이거. 얘를 내가 잘라놓으면 1대1이고, 1대1이고든요 1대 사실. <웃음> 와, 자, 못보자. 중국아, 나활 있다. 에베베. 에베베베. 활에 좀 중심같이 쏘긴 한데, 아무튼 활이 있다, 중가 어? 좀 멍청. <웃음> 자러 갈 거임, 수우링. 이 영상은 아마도 대충 토요일쯤에 편집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